그걸 언제까지 해서 1월 30일까지 저희가 공동 구매 이제 고 기간을 잡아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수량은, 그래서, 수량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한 15개 정도. 그냥 예, 15개 이상부터는 거기 네. 박스 포장으로 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팔레트에다가 네. 그 회사에서 네. 그아 가지고 이제 배송 나갈 거기 때문에 17,000원 15포 가격 그렇게 입금만 네. 하시면 나중에 찾으실 네. 때 착불로 회사에서 네. 보내드리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주문하시는 물량에 한해서 영순농협에서 소량 택배 주문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뭐가 된다고요? <웃음> 소량 택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제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예, 꼭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택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순농협에서 소포장 하나하나도 다 배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영순농협 <웃음> 만세! 만세, 만세! <웃음> 만세! 칼슘이 4%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된 비료로 이제 이번 1월 30일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이제 비료로 나갈 겁니다 박스 택배는 영순농협에서 네. 그 소량 네. 택배를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네. 밴드 가입하셔서 주문하셔도 되고, 밴드 가입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 네, 그러시면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해서? 1월 30일까지 저희가 공동구매 이제 기간을 네. 잡아두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수량은, 필요한... 수량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15개 정도. 네, 예, 15개 이상부터는 네, 거기 네. 박스 포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팔레트에다가 네. 그 네. 회사에서 그 네. 쌓아가지고 이제 배송 나갈 거기 때문에 17,000원 15포 가격 그렇게 입금만 네. 하시면 나중에 찾으실 네. 때 착불로 회사에서 네. 보내드리기 때문에 운송료는 아, 네. 받으실 네. 때그 택배 회사에서 결제하시고 가져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택배 회사에서 그거를 하면은 그, 그렇게 그파레트로 오기 때문에 비쌉니까 택배비가? 아니요 이게 15포 이상 가면 네. 어, 화물 배송비가 그진 뭐 아...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15개 아, 지역마다 거리가 있으면 조금 먼 곳은 네. 조금 더 나올 거고요. 네. 이제 가까운 곳은 조금 덜 나오고 하니까 5만원, 아, 어, 5만원 어, 5만 네.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한한 한 네. 포씩 해서 그 택배 받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네. 주문하면서 바로 입금을 해드려야 돼. 그렇죠. 예, 주문하면서 입금을 바로 하셔야 저희가 그 주문 양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그 공장에다가 아, 주문할 네, 수가 있거든요. 아, 그 1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1월 말까, 일월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생각해보시고 네, 필요한 네, 양만큼만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필요를 하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작물을 어떤 거 하실 생각이시죠? 저희들이 고추를 많이. 해요, 아, 거기서. 고추 하시는데, 뭐, 이 비료만 네. 넣어서 해도 되지만, 네. 어, 이 비분에서 조금 부족한 성분들 기존에 넣던 거 있으면, 네. 뭐, 유박이라든지, 태비라든지, 네. 그거는 기본으로 넣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네. 네그 다음에, 뭐, 다른 비료 많이 넣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저희들도 많이, 그, 이런 기름, 아니, 그,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잘 몰라요. 저희가 아 이제 시 <웃음> 내려가서. 네네.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늘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거든요. 아, 이 비료 사용하시면 완전성 네. 코팅 비료라서 비분도 네. 오래 갈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고추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 12대 원소가 이 비료 네.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사용하셔서 작물 키우시는데 크게 지장 안 받으시고도 물 관리만 잘 하시면 어, 아, 고추 네. 농사 잘될 겁니다. 아, 그, 그 넣어서요. 네네 다른 거뭐 응. 추가적으로 조금 넣어주시, 넣어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것도 조금 사용하시고 잘, 네, 일반 잘, 다른 비료 잘, 이제 일반 네. 다른 비료 이제 뭐 5대 원서 들어가 있는 어. 6대 원소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들보다는 뭐, nk 비료를 썼어요 그 사람들 nk 비료를 쓰라고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 nk 비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nk 비료가 아니라 이거는 완연성 코팅 비료구요 이제, 완전 아, 네. 코팅 비료, 이 비료를 사용하시면, 작물이 네. 필요한 12대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 그러면, 네. 그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어, 바짝만 하실 때 처음에, 어, 네. 100평에 뭐한세포 넣으셔도 되고, 네포 정도 네.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넣으셔서, 네, 노탈이 치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피복하고, 고추 심으신 다음부터는, 네. 어, 이제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그 비분들이 천천히 계속 녹아서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추 따내시고 물좀 주시고 고추 따내시고 수분 유지 계속 시켜주시면 예. 어, 고추를 지속적으로 따내도 비료 성분이 이렇게 딸려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런 거를 훨씬 그 줄일 수습니다 심을 때, 네. 노탈리 치고 할때 그때 비료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바짝만 하실 때 뿌리는 비료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만 하면은 예. 그후에막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말씀인 어, 조금 부족한 비분들은 위에다가 윗비료로 네. 살짝 살짝 조금만 주시면 되죠 근데 뭐 굳이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네. 그러면 다른 비료를 준다면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NK비료 어, 중에서도 갈슘이 뭐 네. 들어가 있는 비료들 수용성으로 된 비료들 뭐 이런 비료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비료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아, 예. 어, 제가 언제 뭐 사용하면 좋다 는 그런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Here we go.